여러 여행을 하면서 한 장소에 오래 있다 보면요. 많은 사람을 만나 볼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한 명을 떠나보냈고 오늘도 한 명을 떠나보냈어요. 근데 깜짝은 어떻게 그러고. 잘 가세요. 안녕하세요. 뭐 때문에 다 모인 거잖아. 나중에 봐요. <웃음> 어. <웃음> 네. <웃음> 동행 한 분을 떠나 보내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편집을 좀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야 바깥에 좀 나오게 됐는데 이따가 저녁에 오늘은 제 숙소 근처에 있는 좀 유명한 재즈 바가 있어요. 거기서 또 동행 몇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몇 분을 만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 가봐야 알것 같아요. 에이, 아... 아, 형, 형, 형, 형, 형. 동행분들을 만나서 재즈바를 갔는데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밖으로 나와 간단하게 한잔을 하고 클럽 구경에 나섰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앙마이의밤문화를 조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글쎄요, 제가 밤문화나 클럽을 그렇게 막 즐기는 사람이 아니나보니까 뭔가 확실한 의견이나 비교를 통한 제 생각을 전달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오늘 기회가 끝! 그럼 내일 봐요!